안심시켰을 거예요? 안심, 안심 탕수육. 맞아요. 안심탕수육이니까. 탕수육! 아아 진짜 빠삭다목 아아 안에서 탕수육이 개구리 떨릴래요. 아, 와, 대박. 아, 지금 뭔가요? 탕수육, 색깔이 진요 소리 뭔가요? 어, 되게 신기하다. 어? 탕석이왜 이렇게 커? 어어왜 이렇게 여, 커? 불뱅이 뭐, 아니에요, 뭐? 저거? 주먹만한데? 네, 아, 아, 아 비주얼 너무 좋네. 아, 아니, 탕실 위에 지금 양파채랑 파채까지는, 아, 이거 간식이죠. 와, 진짜? 아, 맛있겠다. 오늘은 예, 예. 1일 예. 1일탕수육 예. 이게 진짜 그 고기 본연의 맛을. 오 어? 우와, 뭐, 얼마나 큰소리로 치킨 먹어? 치킨인 줄 알았어요 진짜 프라이드 치킨 와 이게 맞는다 와. 와. 아니 같이 해서 얼마나 맛있겠는지 그렇한번 먹어봐 고기 들었어요? 고기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촉촉하다 고기가 와. 와, 대박이다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 부드러워 응다 음. 고기다 음, 음, 이게 음. 와, 와. 이런 게 맛있어 아아 고기. 오! 꽉 췄어요, 고기가 나 고기 고기 파는데 완전 고기 고기 해네 여기는 그러니까 찹쌀이 섞여있어 어 고기 쫀득쫀득해 누가 음 봐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아 와! 찹쌀, 찹쌀, 찹쌀 특산로 나한줄 알았어 음 맛있어? 촉촉해? 음! 음막 이렇게 튀기면 찍어 먹는 거라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와 한입. 아 민서양은 본능은 못슨 네, 예게 드시네요. 음식에 끌리죠, 확실히. 모든 네. 식감이 다 느껴져. 많으니까. 음.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 먹을게. 와, 뽀뽀다, 뽀뽀. 뽀뽀. 너무, <목소리도>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저는 상추를 <상수여 목소리도> 먹었대 당무지야 진짜 나와있어 공룡을 속일 수가 없어 네, 상수 위에 단무지 싸먹어야지 아아 느낌이 온 거지 상수 위에 단무지 교과서죠 내 약간을 뒤져줘도 나을 것 같아 아니 김동균 사장님은 저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세도 이 자세였다 맞아요 우지. 하게 이 상태로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아 어. 이 이런 사람들이 무섭지. 무서워요. 맞아요. 와. 음. 와 우리 김정현 사장님. 아, 예쁘게 담으셨어요. 올리네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루시는 분이라 되게 귀하게 다. 으네요 네. 바로 한입 들어갑니다. 사장님, 육원 사장님. 쏙 들어갑니다. 떡을 먹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엄청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혹시 김치 있어요? 갓김치 괜찮으세요? 네봐아요 갓김치 좋다 음. 어. 와 감사합니다 오 갓김치가 있어요? 오와 세상에 세상 갓김치 와. 와 첫발 봐봐 바로 먹어줘야 진짜 갓김치다 와. 이 뭐야 참여는 오. 다 뺏어가네 신스틸러다 신스틸러 멋있다. 나는 탕수육의 갓김치 맛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야, 파김치를 지나서 갓김치로. 아, 아그 위에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테우리 감자 춘대처럼. 오! 아! 나요 되나요? 되나요? 되나요? 되나요? 가능한가요? 우야! 예스. 대단해. 역시 소영이 와. 먹을 줄 알아야 와. 홀바? 음! 깜짝 놀